자 여러분들 이제 무대 완성된 것 같으니까 오디오 테스트 한번 하게 모여 봅시다. 네, 모여 봅시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탭 눌러서 순서대로 한번 해 볼까요? 뚜뚜 님부터 네. 한번 해 봐요. 뭐 해요? 아, 아, 아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중 볼륨 세팅 해 주세요. 아, 아, 아. 아. 자기 소개해 주세요. 저저 아, 아. 저는 저는 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 밑도 끄덕지 뭐야. 아니 그러면 제가 할게 있거든요. 저희가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 오디오 치료.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아니 그 같이 하면서 동시에 진행할게요, 제가. 아겠습니다그 아, 인사부터 드리면 일단 오실 분들은 거의 다 오신 것 같거든요. 오늘 사정상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몇 있지만 오실 분들은 다들 오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기 이전에. 뭐 친해지는 시간도 친해지는 시간인데 오디오도 이제 아유, 잠깐만요. <웃음> <웃음> <웃음> 저 어디가? 청제가 안 되는데 이거. 아니, 나자 고기 가지러 갔다 왔어, 고기. 어. 고기 하나만. 아, 고기. 아,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고기를 적당히만 가져가면 되잖아. 어. 뭐야? 나한테 47개 들어왔어요. 아우 flex 매. 이거 조금씩만 가져가세요. 조금씩만. 감사합니다. 여기 리고 연예요. 그리고 연예요. 지금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잼민이들 모아둔 거보다 더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만요. 아 잠시만요. 시작이 너무 빡세요. 지금 힘들어요, 여러분. 살려 주세요. 여러분 제발. 소개 타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이게 컨텐츠 자체가 배신과 모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 손에 든이 방방바 서약서를 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분씩 이제 제가 호명해드리면 앞으로 나와서 이제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하시면서 예? 남대혁. <웃음> <웃음> 수령 <수력> 미쳤다. <웃음> 잠시만요. 빈님 이제 혼미해진다 지금. 나그 하피디 오늘 휴가 갔단 말이야. 하피디가. 스토리들이 오늘. 스토리이 오늘. 자 그러면은 일단 꼬몽님부터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2 d 부터 나와서 <웃음> <웃음> 한번 해볼까요? <웃음> 그 케빈님 순서대로 해요 순서대로 캔들어가지고 순서가 캔들어가지고 뭔데요? 이거? 아 캔들어, 캔들어, 그래요 어. 그러면 뚜뚜님 나오죠 뚜뚜님 어, 안녕하세요 네네 네, 가세요 안녕히 아. 계세요 어. 아니 어. 뚜뚜님 잠깐만 일로 와봐 나와봐 여기 내가 이거 복사해서 줄테니까 읽어보시고 제가 여기 방방바 서약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 방방바 서약을 통해 배신과 약탈이 난무할 수 있는 이 서버 내에서 방송은 방송으로만 볼 것을 서약합니다. 무조건 방송적으로 살리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웃음> 헐저 어, 저 공감 못한다고 해요. 공감 저도요. 어, 저 절대 <웃음> 못하는데. 예반데? 쉽지 않네. 네. 이게 서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천천장 안 줘야겠다. 개꿀. 네. <웃음> 그냥 서명하기 누르면 되나요? 네, 서명하기 하셔서 여기다가 넣으시죠. 네, 상자에다가 모아놓죠 우리. 넣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전에요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게임의 주최자는 아니고요. 이따가 주최자가 음성 오 메시지를 알아요. 보내준다고 하니까. 아유, 야, 오, 비켜라 오, 보기 싫다. 너무 노랗다. 아, 너무, 오 아, 너무, 오 아, 너무 오 안경제비. 주황색으로 <웃음> <웃음> <웃음> 변해라. 너무 노랗다. 안경제비 못생겼다. 요 <웃음> 보이들. 네 <웃음> <웃음> 다음입니다. 야, 못생겼다는 그냥 비하잖아. 자 재민이 재민이. 네, 안녕하세요. 워치 <두이치> 버얼 아이돌 그룹 레볼루션 하트에서 셋째를 맡고 있는 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와, 야, 와어 잘생긴다. 미안해요 아, 책을 복사를 안하고 설명을 해버려서 어. 아 <웃음> 그냥 인사하면 서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 저와와 오, 제대로 준비 안하냐 해주세요 <웃음> <웃음> 자, 다음 꾸먹 님입니다. 다음 꾸먹 님 이쪽으로 나와 주세요. 그런데 같이 하자. 예, 아, 네, 그래요. 아, 둘이 같이? 와, 커플이다. 와. 와, 와 부부다. 부부다, 부부. 오. 부부다. 저는 공가사 두분못참니다못 해요. 저한테 이상한 짓 하면 저 사정으로 다쳐어 드릴 거예요. 와. 어,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해로 4,4년생 난나비때 80이 되는 경식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어, 할아버지! 아, 아 할아버지! 건망하세요 애기한테는 욕을 이루고 다 상관없는데 너무 심하게만 안하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키는1 9 4사 반달트라드를 니다 아, 아오오 나가라. 오 아, 호세. 가냐. <웃음> 야, 이게 어포야, 어, 이게. 그다음에 어. 어. 꼬에유. 아, 와. 와, 와, 와, 와, 와 감사합니다. <웃음> 와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빗소리 나와주세요 아, 너무, 너무, 빗소리 너무, 너무, 너무,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가한 빗소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와아~~ <웃음> 아니~~ 야오 아, 역시 야. 오늘 즐겁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웃음> 야 근데 기본적으로 환영을 안하네 그냥 <웃음> 기본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못돼 쳐먹은 사람들만 모였나 <웃음> 어, 파크모 보여주세요, 파크모. 주세요. 파크모 소개, 그거. 오, 나가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나가라! 오, 개쎄라! 와, 내려가라! 내가 라 내려가라! 예, 나가라! 나다, 이 말이야! 나가라! 아니, 근데, 나, 이거 좀 물어보고 싶긴 했어요. 이번에, 꾸몽 유성이 결혼을 하잖아요. 예. 야, 임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친구로서 뭐 부럽다거나 하진 않는지 잠깐 물어보고 싶습니다. 린튜브 린튜브 나와주세요. 와. 나가래. 나가래. 뭐해? 나가. 나가라. 가라가라 다들 너무 환영해주시네요. 니얼굴 니얼굴 니얼굴 최대의 고비가 왔거든요 일단 루별이 나와주세요 아니 나서 얘기하고 있잖아 끝났어 개인기 있어요 개인기 속구멍에 올 박자 쉬고 세 박자 맞으시고 오. 아, 아 아들 아, 아, 진짜 <웃음> 너네 하다나 아, <웃음> 아, <웃음> 아, <들어보자. 알아. 웃음> 아, 우리 할아버지 데다 진짜. 한 마디 끝 루별이 이쪽으로 오세요, 루이 야, 진짜 다르다. 진짜 나빴다 너네. 여기 봐주세요. 여러분들 조용. 더큰데 제가 좀 감기 걸려가지고. 야, 근데 저 앞에랑 반응이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다르다. 진짜 나빴다. 진짜. 바다 물리나 마셔서 수위나 높여라 우. 세계를 구해라 구멍 우. 건두 잣다 현피 나왔 나리나 들어와. <웃음> 어디 갔어? 아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주백년 나나리 지와와. 자 시기 와주세요. 와, 네. 안녕하세요. <웃음> 나라들. 아, 안녕하세요. 발로한테서 시카는여미새입니다 네, 발로한테서 시카는미새가이이드라이크 마이크 목소리를 마이크 못 잡아서 끊기거든요? 그, 그, 어? 마이크 마마이마 마이크 마이 마이크 잠 안에다가 마이크 넣어 주세요. 습니다 아, 좋습니다. <웃음> H 아, 우나가 <웃음> <우아> <웃음> 나가라! 맞아, 와, 맞아. 와, 와, 우리 물고기가 지금 <웃음> 미치겠다, <진짜>. 나가라. <웃음> 자 유성님 아까 입고 연비 나와주세요. <웃음> 나가라. 안녕하세요. 여비대머리안다 아, 야, 라고 해. 연야연 보세요. 자, 그러면 연다, 연다 소개합시다. 연다, 연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가장 유튜브 연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덕점보자 덕점 봐. 덕점 보자. <웃음> 초대형 유튜버 덕점보자 아그 다음에 제왕님 올라오세요 제왕 제왕 아 안녕하세요 저는 연다님의 여 8배 적은 제왕입니다아 <웃음> 갑자기 자조적이다 자 여러분 소개는 다한것 같고 이거 배신이 있을 수가 있는 컨텐츠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따가 컨텐츠 제작자분이 음성 메시지를 전달을 해 주실 거예요 디코방으로 그전까지는 우리가 약간 마을 만들듯이 그냥 야생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비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파밍합시다 파밍하시다 보면은 뭐, 운영자분한테서 교해주세요 뒤에 요기 있어요! 새빼는 뒤에 여기 있어요! 있어요. 너네는 다 죽었어 한 번씩 <웃음> <웃음> <웃음> 자 일단 여기서 좀 파밍 좀 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파밍해? 그리고 이 시끄러운 환경이 싫으시면 그냥 흩어지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 파밍해? 어우 드럽게 시끄럽네 진짜 간다 달러 가야지 연비야, <웃음> <하죠>? <웃음> 우리 같이 가자 같이 아, 가자 어? 어, 나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나는 진짜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 어 <웃음> 어 야이씨 저리 <웃음> 아, 가이씨 죽어 그비야다자 죽어, 죽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방송 킨 사람한테 모여어 나도 어? 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진짜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오손도손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친해져요 우리 이러면서 집 짓고 마을 짓고 이런 걸 상상했는데 진짜 개판이야! 아니 근데 진짜로 좀 같은 장소에서 좀 마을 만든 거 이런 거못 하나? 진짜? 하 정말? 진짜? 오 내가 줄게! 아 진짜! 아아 아, 진짜 시작부터 아 점프하지마 이 아기 참새들아 아니 왜날 구경하고 있어 수 있잖아요 아 방송 나오는 거랑 별개로 아니 이 사태가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데 니까 그러니까 방송 킨 사람한테 붙어있어야지 안줄게 그럼 좀살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맞아, 맞아. 아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진짜 우리 뭉치 세모 하자 그 개노답 사명제 할래? 그래? <웃음> 코난이랑 그거 있잖아 아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대화할 때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우리 <웃음> 좀얘기해지 아니 이렇게 너무 머리를 맞대고 가까이 붙어있잖아 아니 진짜 이 사람들이 결혼하는 사람들 맞아? 근데 철들면 안 돼. 원래 아무 생각 없을 때 결혼해야 되는. 거야. 그 시간으로 결혼을 있어. 누가 해? 맞아. 어 진짜 명언이다. 어 생각하면 맞아, 결혼 못해. 맞아. 맞아 발언. 케빈님은 생각 없이 하셨나요? 음. <웃음> 어? 어, 맞아요 그거? 음. <웃음> 어. 맞아. 음. 아 근데 우리 사람 많은데 다시 가보자. 궁금하지 않아? 그, 그 사람들. 아 모르겠어요. 거기 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면. 나는 이 컨텐츠를 만들 때 여러분 약간 <웃음> 단체로 하면서 혼자 같은 컨텐츠를 의도를 한 거거든요. 그럼 오케이 저 y o 큐로 가죠 o 큐가 어디야? 저기 o 큐상 a 뭐야 저거 한예찬 제작 a 큐상 wrong? What's wrong? w h a t 소리 들 o n g What's 안녕하세요 What's 안녕하세요. wrong? 뭐 <웃음> 안 h a t s 나돌좀 줘. 아, 세계에서. 어? 어? <웃음> 아니, 부부사기, 댄이 캐릭터. 아니 네, 네. 사기 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네, 아 유성님은 데리고 가면 안 돼도 저리 구매내나. 가세요 꾸왕님만줄 거예요. 야 고기 내놔. 야 고기 줘 나도. 아날 뭐야. 야 아, 고기 왜 줘. 왜? 반 세트 줘반 세트. 반 세트만 줘. 안돼꾸왕님 거야 저 가. 반 세트만 줘. 아저리 가봐. 고기로 찍을 거야. 봐봐 받아서 줄게요. 아 그래. <웃음> 아나 지금 환자라서 파밍도 재민이가 다 해왔어 지금. 뭐, 재민이가 고기, 고기, 고기 주세요. 응. 그래. 자. 감사합니다. 아니 아싸, 아니. 더 있어 괜찮아. 아, 아 어, 어? 진짜 왜 그래 진짜. 삼촌 저, 저 진짜. 아 고기 다 뺏겼어 음. 주세요. 니다어어어어어 어디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사람들 다 근데 어디로, 오, 흩어진 오, 오, 오, 오. 어디로 흩어진 거, 오, 오, 오. 걸까? 아니 다막짝어서 데이트하러 가던데 연빈님이랑 협강이랑 데이트하러 갔어. 아니 근데. <웃음> 나 정말 이 트리오 이, 이 트리오면 정말 최악인 거 같은데. 최악. <웃음> 이 트리오가 최하? 누구네? 이 아, 트리오가 누구? 최악. 아니. <웃음> 아니 뭐 최하? 아무것도 하는 게 없. 아 짐덩어리야 짐덩어리 지금. 아니야 나 아니야는. 나나나 이거 내가 장비 할게. 아니 나 일권 있어. 나 일권 있어. 누군데? 아, 재민이. 기다려봐. 내가 또그 아이템 갖고 오라고 해줄게. 기다려. 아 진짜 개노답이 붙어가지고. <웃음> 금이나 아니 파밍을 하세요 사태가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데 컨텐츠 제작자분이 이제 곧 메시지를 주실 거라니까. 아예, 네? 어 갔다. 어 갔다 너무 좋아하는 거 같아. 음, 아? 이거 이제 아이씨 오빠가 만든 있나? 거 가져가면 되잖아요. 아이 아어구원 그 이봐 나 가져와서 아이템 만들어 왔어 다나 이거 만들어 왔다니까. 오히려 이런 데 오히려 좋아. 잠시만요. 제작자분 음성 메시지가 도착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와우. 아, 아. 연구실에서 알려드립니다. 오! 먼저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요즘 세상이 매우 불안정합니다. 특히 마약의 용으로미국 마약 같이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좀비 시대에 대비하여 여러분들께 생존 연습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즉서바이버은 20명,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좀비의 수는 80명가량이 됩니다. 쫓아오는 좀비에 대비하여 꼭 살아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생존 프로젝트의 목표는 사주지에 도착할 우주선에 올라타 지구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지구탈출? 탈출 티켓의 조합법은 2주차에 밝혀지나 살짝 알려드리자면 다이아 에메랄드, 그리고 밀랍칠한 약간 녹슨깍힌 프리계단이 포함됩니다. 좀비는 인벤토리가 3칸이며 흙, 나무, 한자만 쓸수 있고 상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흙을 통해 여러분들의 냄새를 맡아 쫓아오게 됩니다. 좀비에게 물리게 되면 감염도가 상승하게 되고 감염도가 100에 도달하면 사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죽겠는데? 감염도는 낮아집니다 할수 있는 한 약하게 물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승을 빌겠습니다 와, 좀비 막 들어오는 거 봐. 와! 와, 미쳤다. 야, 몇 명이야? 일단 스폰 포인트로부터 멀어져야 돼. 일단 스폰 포인트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어떻게든 멀어져. 오케이. 그러면 배로 한번 건너자, 이거. 이와 중에 렉안 걸리는 거 싫어? 본격적으로 좀비 사태가 발발했습니다. 예, 아주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 딱그 밀랍칠한 약간 녹슨 깎인 구리계단을 한번 만들까? <웃음> 죽었네. 나 바다 건너는 중 아, 높은 곳에서 떨어졌다. 헉, 부부가 헤어졌다. 헉, 부부 헤어짐 견우직녀 온. 아, 좀더 가야 되네. 돌아와 외로워지. 하하하. <웃음> 맞네. 너에게로 곧감. 근데 랜덤 TP여서 어떻게 알고 가게? 아, 참고로 좌표는 안 떠요. 좌표 안 나옵니다. 물론 뭐, 청크나 이런 거 나올 순 있는데, 뭐 저걸로 보긴 어려우니까. 오굿오 오, 좋다 감염 수치 점점 내려가죠 이게 안 맞고 있다 보면은 점점 내려가더라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있나? 합류하고 싶긴 하다 혼자 살면은 좀 버티기 힘들 수도 있잖아 주변에 좀비 있대 아 연비 혼자야? 헐다 흩어졌네 와씨, 어이 깜짝이야. 어이 어어어 어, 어, 깜짝이야. 와 뭐야? 와씨, 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와. 잠만 깐 벌써? 뭘 벌써 왔대? 일단 나가야겠다. 쨌야겠다 이 덩굴에서. 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 아, 이다 안돼! 오! 오! 안돼! 아나 좋아! 낙뎀낙뎀 좋아! 안돼! 안돼! 안돼! 아 위에 또 온거 같은데? 죽어! 진어위또 온거 같은데? 안돼! 대박! 와 12? 벌써? 어, 아 깜짝이야 왜 그래 맡을 수 있는 건 냄새뿐이야. 정확한 위치는 몰라. 침착하고 일단 철 급자. 어어어어 어, 어, 어, 어. 뇌정지 뇌정지 뇌정지 비상 비상 뇌정지 비상 침착해 침착해, 침착해. 헉, 좀비에게 살해. 와. 은비들이 제 이름표 못보나고요볼수 있어 <웃음> 나린이 계속 죽어 <웃음> 아 저게 근데 현명할 수도 있어 왜냐면 약간 스폰 지역 고르는 용도로 그지? 아 버려야 된다 가진 게 많아. 한 소리가 나냐 불길하게? 어, 어, 어, 잠깐. 어? 뭐야? 어, 물. 아 미치겠네 어? 우리가 어 됐다 어 됐다 나왔다 비 오고 있어 지금이야 어! 나왔다 어 나왔다 어! 어! 어! 어, 어 나왔어 잠깐만 어느 쪽으로 가야되지?